오늘 열한기야 4장 1절로 7절에 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했어요 한 여인의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생도에 에, 안에 드는 사람 중에 하나는 한 여인인데 그래도 선지학교까지 가서 말하자면 오늘날 신학교까지 가서 정말로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줄 주님이 다 아시는 바니까 같이 그런 귀한 정인데 아, 갑자기 무슨 뜻이 계셨는지. 아마 일반적으로 그냥 선지생도로서 목회하다 갔으면 성경에 기록도 안 됐을지 몰라. 하나의 미랄이 됐어. 우리는 때로 왜저 사람을 데려가는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어느 교회 갔는데 어느 그 여종을 그 어머니가 눈물로 그렇게 키웠는데, 요 너무 빨리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 답을 못 찾아가지고 이러는데요. 여기도 그 여인의 심정 같은 여인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시추에이션,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그 체주가 아마 신학교를 보낸 데도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집사님한테 좀 빌린 걸못 갚았나 봐. 그런데 그 체주가 크리에이터, 그 채, 채권자 체주가 돈을 못 갚으면 남은 아들 둘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면 살다가 그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을 의지하면 서로 이제 도와 그래도 위로받으면 살아가려고 했는데 어이 채무자가 와가 채권자가 채무자예요 채권자예요 나 돈은 잘 몰라요 하여튼 빌려주는 사람이 빌려준 사람이 그걸 채무자 장모님 채무자라고 그러지 채권 응응 응. 그러니까 음의 채무 어. 아여튼 여러가지로 선생님이라니까요. 아니 괜찮아. 저분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은 정말로 빛나. 모든 곳에 저분이 가면 이거냥 그걸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은사로 하는 거야.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채무자가 두 아들을 갖다가 서번트, 오어, 왓, 슬레이브, 노예로 데려가겠다는 거야.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겠소? 이 여인의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분 오늘 우리 방송국에 모여서 기도할 때그 심정이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력자의 심장으로 이식수술을 받는 은혜가 아멘 하는 에 사람에게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소리에 갖는 심장이 맥박이 커 갖고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어 조금 되는 거 살아 맥박이 뛰는 거 이식 수술 시켜 놓고 맥박이 박동을 점검을 해보야지 영적 닥터가. 할렐루야. 아멘. 아니야. 그 정도 갖고는 퇴원을 못 시키겠어. 오늘 못 나가? <웃음> 할렐루야. 아멘. 아참 빠지면 안돼 아이고 김치수 목사님 저분 한번 붙잡고 지금 그냥 구루터기 거룩한 씨앗 맞네 그려 나는 그 김치수 목사님 보면서 늘참 기도하는 종인데 아름다운 동역자인데 그냥 늘 안타까워 그 뜻이 뭔지난 몰라 하여튼 이 여인의 심정 같은 심정 했을 거야 근데 어때요 하나 그리도 나도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 붙였다고 저기 한국이 아니라 달라스, 텍사스. 할렐루야. 아, 네. 이름하여 이학문 목사, 할렐루야. <웃음> 이 씨앗을 하나 보내드란 말이요. 근데 우리 김치 송사, 난 이름은 잘 모르지만, 아, 그냥 왕년에 좀. 제임스 아, 조입니다. 제임스. 아, 어? 제임스 조입니다. 제임스. 제임스. 아, 저거 제임스 조 얼마나 이름도 멋있어. <웃음> 응. 예. 그래서 부르지었더니, 하나님의 종 앞에 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때 세우신 엘리야의 시대는 가고, 엘리사가 선지자 역할을 할 때요. 그엘리야도 노댐나무가에서요, 아이고, 내가 능력을 행하고 막 이럴 때는 이런 나를 다, 선지자를 다 죽이더니, 아이고 이제 마지막 나를 죽인다고 해요. 그냥 3 6개주락내는나서저 어, 도망가서 노새나무가에서 팍 주었냐고 아이고 이 목숨 거어가지 했더니 아니다는 거야. 그 사람에게 먹이시고 입히셔서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그에게 새임을 주어가지고 믿습니까? 오늘 새임을 받는 은혜가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는 은혜가 이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 끝발이 뭔 끝발이라고? 초장 끝발은? 나 그런 소리 나는 해본 줄은 몰랐지만 들어서는 알아. 근데 나중에 잘 돼야 너의 시작보다 나중에 창대하게 되어라 할렐루야. 그걸 이, 이거 이거 하 만지는 사람들은 초장 끝발보다 뭐뭐라 그러더만 뭐라고 러는 거예요? 얼른 이어줘야 돼. 그 나중 끝발이 그게 진짜 마지막 처음에는 이뤄주는 지하다가 아주 다 끌어가 버리잖아. 올리 해가지고 이렇게 막 긁어 가두만 그런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 부르짖었더니 그걸 어떻게 해결을 받는 거 아니. 바로 하나님의 종 앞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해결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응답을 받을 때까지. Call to me. I'll answer you. And You. A great and things you do not know.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들려주리라, 알려주리라 할렐루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421일째 기도 참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때를 위한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반드시. 내 하나만 소개할까요? 어느 분이 뒤늦게 어 이제 응? 구세군 사관이 돼가지고 아마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걸 본 어느 한 지나가던 할머니가요. 나도 거기 동참하고 싶다고 선교음을 하나냈어. 그 집에 와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체크를 보면 동그라미 를 쓰잖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500만 하려면 몇 개를 치야 돼? 나는 그난 모르고 여러분이 계산해 봐요. 와 보니까 500만 달러야 할렐루야 아, 네. 그 응답이 이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나 이번 텍사스 와서 그 사람 만나고 왔다니까요. 주의 일 하다가 그냥 부인하고 둘이 가서 보금전 하다가 그러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썼던 거기에 어느 날 하나님이 지나가던 할머니 통해 가지고 어뭐 하나를 던져주고 갔는데 그게 500만 달러라 알고 보니 코카콜라인가? 맞아? 그 아틀란타에 있는 코카콜라 그 사회장님 어머니 그러니까 그분도 그냥 큰 막대한 주주라고 말하자면 주주라알수 응.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다 보면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 기뻐하시게 하다 보면 여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뭐라고 그 다음에 그 응답이 How can I help you?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래? Tell me! 우리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주원 부원하지 말고 한 마디를 반복해서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네.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막 유창하게 문자 쓰면서 하는 기도가 윤지할더니 지금은 한마디로 보러도 중요하고요. 어제 우리 원로 목사에서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는데 조금 막 겉은 후패 가는지 모르지만 속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걸 보았도다 알아도다. 아좀 아멘 좀 해요 그럴 때 원로 목사 회원이 여기 뭐 둘밖에 더 있죠. 어 이제 고이 이렇게 노인들은 느려. 느려. 젊은이들은 팍팍 나오는데 노인들은 한장가서어 뭐야? 그래도 아멘 하는 거 아니여? 저분 아멘은 젊은이들이 그냥 넘따라서 아멘 할렐루야 막 주는 것도 백번 아멘 한번 하더라도 능력이 나가잖아. 할렐루야! 아니, 저분이 늦대는 분 아니야? 필라에서 늦대는 목사가 저분이라니까. 아니, 전문날에는 어떻게 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요즘은요. 책도 쓰지요. 가는 곳마다 양 축도하지, 설교하지, 기도하지. 어이구, 사모는 게 부인이 남편이 조금은 천천히니까, 양냥 사모가 더 먼저 남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전부 대변하고 다니는 거야. 나는 그렇게 본 거예요. 천생이 염분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라이크, e 이거 t 우리 같이 알았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됐어요. 조인순 사모. 아니, 이건 뒤늦게 우리도 목사님하고 짬매줘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걸 하라고 했는데, 아 그래도 여러분, 조금만 늦었으면, 딱 그때 하나님이 뭔지 알고서 그냥 딱 수술해가지고 해보겠는데, 사지 보내서 거기다 내가 카톡으로 사지 보내가지고 막, 우리 원로 목사에 사지지까지 다 보내줬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근데 아직까지 오늘 아침도 보니까 아침까지도 열어보질않했더라고 왜? 지금 그 열어볼 시간이 아니야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는 보내신 성령께서는 그의 마음을 서로 전달하게 된줄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 집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고하는 거예요 How can I help you? t e l me, 게집 중에는 nothing, 아무것도 에 t a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있다면 남은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뭐야? Except a little oil.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거야 이제 요거 마지막에 먹고 죽을 일이야. 그거 하나밖에 없네. 여러분 이게 아주 여기에 귀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웃음> 아무것도 없고 절망 가운데 우울증에 빠져서 죽고 싶은 그런 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타이밍에 마지막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다 내려놓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서. 그때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불가운데도 바람가운데로 지진가운데도 안 보였던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들려지고 알려지고 보여지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말을 하도 한마디 라도어 하면 저까지 알아듣고 그러는 거예요. 남들 아무리 얘기하여 뭐라고 하는 거야. 왜 소리를 질렀어. 아멘을 왜 자꾸 하라고 그래. 아멘도 안 나오는데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게 강요가 아니요. 그래 하다 보면, 열다 보면 그냥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은 언제나 행암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름하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게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모양으로 다니는 거 말고. 그런데 계집종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주면 그걸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도구는 잡으려고 짐은 달란트 다달늑게한거 아니냐, 이거 찍으라고. 너만 갖는, 내가 너라 죄송합니다, 이건, 유, 당신만에게 갖는 생명과 같이 주신 은사가 하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 없으면, 그, 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 하나 없으면, 뭐, 뭐, 나 하나 없다고, 뭐, 너! No. 당신 하나 가 없으면 하늘 나라가 둥그라미고 동그라미 이 원으로 우주를 상징하는 이게 점 하나, 내 하나 점인데 그거 없으면 원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하나의 존귀한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 줄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 하나하나의 존귀한 가치가 여기에서 휴 g 라이트 인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지만 잘랐다고 다른 사람을다 무슨 응? 개돼지 취급한다고 그러죠, 요즘 다 사람 취급 안 하고 지들 무슨 총으로 알고 그런데서 그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행세하려고 하지만 너, 이미 하나님을 아신 분들은 폴리카비 그야말로 화형을 당하도그 주님을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편만하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거니다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개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이 은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코퍼레이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방법은 정확히 알려줍니다. 두 아들과 함께 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근데 조금 빌지 말고 그 다음 말은 안 써서 많이 라는 말은 없지만 그러면 이거 뭐예요? 많이 빌라는 거야.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했잖아. 이걸 세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요보이비 <목소리> 엠비시어스 그랬지 않습니까? 젊은이여 대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내버내버 기브워. 유리톤 처칠 글연설 그 한마디 그냥 옥스포드인가 대학에 졸업 중에 가세요. 네버 네버 네버 기보 한마디 했다가 유명한 명령 소리 든거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포기가 있을 수 없는 줄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포기지. 자기를 그 이왕에 포기를 하려면 자기를 포기하면 주님이 그때부터 일 시작하는 줄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또 유식하게 공자들은 뭐지? 진인사 대천명. 99% 내가 노력했던 낫띵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손은 저 주야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가진 은사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만 하시면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마리 낫띵 별 의미가 없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만 하시면 5천명이 먹고도 12강 중이 남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될줄믿 믿으시길 바라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할 일, 우리가 할 일은 물고기 두 마리와 고기 보리떡 다섯 개 드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얹어질 때 그걸 대리하는 사람들을 주의 사자 엠 m b a s s a d o r 보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고 오늘날 영적인 전혀 이게 이게 이게 성별이 안돼 가지고요. 이게 어디가 어디아래입술인지 운입술인지 요즘은 세상에 이런 컴퓨즈 제너레이션 컴퓨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줄 믿으시길 바라면서 우리 방송국이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쓰임받는 미랄들 거룩한 씨앗들 구루터기가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두 아들이 빌려와 가지고 갔다가 그러면 그 그릇을 빈 그릇 그 empty 티 거기에다가 그 하나 고고 남은 거 내가 가진 마지막 그 은사 부으면 부으면 차고 넘치고 차고 넘치고 할렐루야 더 가져와라 bring me another o n o t h i n g 더 없는데요 그러니까 기름도 stop 기름도 스탑이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뭔지, 여러분들의 꿈이 포기되면 하나님도 그때부터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버 기부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더 더 가까이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그 무한성 무한성 그 무한의 축복이 계속 기름이 떨어졌습니까? 그릇이 없습니까? 그릇이 누구요? 예스, yes. 아주 설그오 집사 아주 오칼이나 제 손이 가잖아 나머지는 액션이 없어. 액션이 내가 알아들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축복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기름 붓는 거야. 꼭뭐 해야 거 이거 안소만의 기름 문제를 무소부자하는 주님의 손이 언제지하지? 내 손이 좀만한 건지 뭐였어? 하 아멘 하는데 그때 딱 주님의 손이 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나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능력 있는 거지. 내가 무슨 능력이 나갑니까? 요새 뭐그 주의 일한다는 사람 자기들이 무슨 능력이 나가는지라고 떠는 일 많아요. 오늘 사실은 그 시간 내에 맞추는 걸 아는데요. 아, 주의 형이 자꾸 말하게 하시잖아. 그만하면 내려가면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만할까요? 마칠게요 아니요. 스탑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결론 여러분 마지막에 그렇게 이제 부유하게 됐으니까 여기서 사람들은 사람들이 달라져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축복 어려울 때도 주님 앞에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을 때도 내거니까내 마음대로 그게 아닙니다 다시 주의 종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걸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다시 묻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서 먼저 빚을 갚으라 여러분들도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전도하러 나가는데 왜 복음 전하러 나가는데 남보이 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너무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 기쁨을 나 혼자 간직하기는 벅차서 그게 넘쳐나가서 가는 게 전도지 가서 뭐야 전두지 돌리고하는아 여기는 오카리나인데요. 거기에 텍사스 달라스에 그거기도 에치마트가 있어요. 토요일 날 주일 준비겸 겸사 이제 집사람하고 거기 갔더니요. 아, 그 사람이 낙거리 하나 쓰고요. 라이크유 like 비슷하게 모습이 그래. 그래 그 교회를 내가 다 가봤어. 거기서 하모니카가 그 사람은 마지막 자기가 가진 탤런트야. 아~~ 그냥 어메이징 그레스를 부르고 어머! 하모니카! 트럼프에가 어, 하모니카 아, 트럼프에 하모니카. 하모니카! 아니 괜히 간게 아니라서 그게... 닮았다고 그랬잖아. <웃음> 응. 앞으로 김치수 사 법받겠어. 할렐루야! 꼭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일평생 고생만 하시잖아. 아 지난번에 그냥 남걸 그냥 코로나로 고생하니또 뭐. 강도가 왜냐라 태권도 구단인 걸 알아서 강도가 한번 와서 때려본 거야. 그래도 태권도로 그냥 2단 차기에서날려보지 않고 쥐 하고 소리질만 칠리더만나 태권도 하는지 갖안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 이렇게 살려주고 얼굴이랑 요번에 본사람들 중에 제일 얼굴이 좋아졌다라니까. 그래서 그 하모니까가그 사람이 가진 마지막에 내가 보니까 몸에 어떤 질병 속에 싸워서 그래도 회복해 준 은혜에 감사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내 생에 가장 보람이 이른 주의 복음 전하다가 한나라 주님 부르시나 가겠다는 그게 쫙 오는 거예요. 그래 주의 집사람하고 그 교회 전도진 등을 보고 요그 교회를 이제 거기서 제가 이렇게 자유롭지 않습니까? 나는 오로지 서강교회 하나 붙잡고 그냥 응? 이민, 목회를 하려고 내온 것도 아니에요. 어느 교회하고, 가, 응? 형님, 목사님, 매, 매, 매제, 목사님이지, 동생, 뭐야, 매, 뭐. 뭐. 그 사람이 작는데 둘이 그렇게 25년 동안은 그냥 그 필라에서 제일 가라고 할 정도였는데, 둘이 막 그래, 이거 쌈이 붙어가지고, 이게, 이게 된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에 오가면서 선교 한다고 뭐 자기는 북한을 몇번 왔다 서른 몇 번을 갔다 <웃음> 했더니 그게 아니야 저 백두산에 가서 경계선에서 여기는 북한 여기는 중국 오케이 한번 오케이 두번 그걸 서른 <웃음> 번을 했다는 거야 서른 번 서른 번 갔다 왔다는 거야 그런데 그 어제 트럼프가 김정은이 하고 둘이 그러더만. 아멘이십니까? <웃음> 아 근데 그 사람들이 둘이 했다는 거 아니지 서초동 1번지에서 사랑의 교회 맞은 편에 거기는 합동 내가 통합의 목회 하다온사람이요 쌍벽을 이루어가면서 근데 거기는 이렇게 올라가 우리는 저 목동으로 갔지만 삼광제일교회라고요 근데 여기 뭐 집회도 저는 미번올 기회가 있고 해서 다는 비자도 있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여기를 불러왔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세 가지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는 종을 통해서 그 형제를 하나 되게 한다면. 두 번째 나는 이왕에 공부할 거 한국에서 이미 디민 과정을 다 끊어 코스 로문 쓰는 과정인데 이왕이 공부는 미국에 가서 그래도 그래 메코믹 디민을 나하는거안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라고 우리 자녀들은요 축복이겠다. 저 신학교 사망때 전국 3 8성 이북에 있는 전국 중앙교에 나는 목회 딱세분했세 세 교회 설교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들이 중학교 갈 때니까요 과 국민학교 들어갈 때니까 서울 서초 국민학교 옮겨놓더라고. 그러더니 아 거기서 이제 또 고등학교 갔서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영어하고 할 때니까 미국에다딱 갔더라고. 그리고 나는 전국중앙교회, 삼광제일교회, 서광교회 세 교회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하나 아는 거 있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할 집 하나 알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거기서 죽는 오로지 여기 와서도 서광교회. 그래서 끝까지 다 배임을 당해야 돼요. 구루터기가 남아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뭐 나는 은퇴까지 했으니까. 의 남아있던 성도들 다 어려운 교회들 다 때문에 새롭게 교회 생안선게 교회 생겨 있어요 씨앗으로 우리 있는 지금 이렇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요 응답을 해주셨는지 후임자 세울 때까지 나보고 그 교회를 섬기라고 노회에서 특별히 고난을 줘가지고 그래서 후임자 세워서 노회 멤버십을 만들고 나면 그때서 노회에서 이제자는 자유롭게 해준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온 제목회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주님의 귀한 은혜의 빛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한 가지를 저는 그냥 붙잡으면 놀줄 몰라요. 진도께 말고 풍산께 말고 누구는 돈 250만원, 1500만원씩 받으면서도 250만 원, 그 개값을 그 먹잇값이 없다 하면서 개를 갖다 버렸다나? 재앙덩어리요. 재앙덩어리. 이건 아멘 하나도 괜찮어내가 마음속으로만 새겨. 이렇게 고 대한민국이 선교대국으로 나아갈 걸딱 차단시키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저비무장지대 모든 걸다 철조망 같은 것도 전방, 일선 사단을 다 전투사단을 갖다가 막 해체시키고 방처지, 땡크 방벽을 다 무너뜨리고 그놈이 간첩이더라니까, 알고 보니까. 신용보기를 존경해 북한 저원남에 가서 그 공산화 된걸 보고 막 전율을 느꼈다나? 이놈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들라고 했다라고 하거 아니야? 옆에 있었으면 나는 아무리 목사을망이 그거 가만 안뒀을거 같아. 왕년에 그래도 철책선 소대장 전방에 철책선을 지킨 육군 중에 전 중이 아니야? 태권도를 우리 목사님만은 못하도 나는 2단 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요. 의분이 문제지 뭐 구단이 십단이 문제 여기에 의분 관계가 없으면 그 살았다고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복음을 다 하고 전하다가 망신 떨리고 아이고 그냥 비방이나 받고 저것도 무슨 목소리? 그러고 딱이거 이제 더 복음 전하자 덥으은요 에레미아 선지는 내 가슴이 뭐하는 것아서불 붙는 것 같아. 내가 이걸 다시 두고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붙어야 할 불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의 붓기를 활활 타오르기를 활활 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요 그래서 그 빛을 갚고 나머지 그, 그걸 가지고 두 아들과 행복하게 영원히 살고 지고 영원히 살고 지고 하다 내가 부를 때다내 옆으로 오라 하고서 이 얘기가 드라마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